케이싱쿡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자취한끼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할 것이냐 떡볶이를 만들거예요 근데 떡으로 만든게 아니라 분모자로 떡볶이를 만드는데 크림떡볶이 아주 간단하게 재료는 우유 치즈는 아까 사왔어요 종량제 봉투입니다 여러분 치즈 분모자는 제 방에 있을거예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모자 있습니다 먼저 분모자를 대처하겠죠 여러분 분모자를 까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썩은있나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굴 있네? 썩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분모자 말고 이거 리뷰하려고 직구로 샀었거든요 넙적우동면? 이거 원래 매운 떡볶이랑 같이 먹으려 했는데 오늘 어차피 자취한 끼니까 부모자는 버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부모자야 이게 보니까 어. 10분화라고 써 있는 건가? 신기해요 그냥 진짜 딱 넓죠, 우동면 물에다 넣고, 네, 끓여줍니다. 아, 원래 분모자 하려고 작은 그릇을 했는데, 그릇이 너무 작네요. 그러면은, 5분만 하고, 나가지고, 건질게요. 왜냐면은, 소스에다가 한번더 익혀야 되니까. 이렇게 해서, 지금 한 5분 정도 끓였고요. 기름 살짝 넣고, 다진마늘 한 숟갈. 다진마늘을 충분히 기름을 내줄 거예요. 마늘향이 어느 정도 났다 싶으면은 우유! 우유는 한 200ml? 우유가 끓으면은 슬라이스 치즈. 200g에 한 3장 정도가 적당한데 저는 걸쭉하고 진한 그런 소스가 좋아서 네장 넣을 거예요. 조용히 세탁기야! 간은 소금 후추로 해줄게요. 후추. 별거 안넣어도 다진 마늘만 해도 맛있는데 뭐 베이컨 이런거 넣으면 더 맛있겠죠? 그 다음에 데쳐놓은 우동면 투하 붙지 말라고 기름에 다가 살짝 버무려줘도 되는데 그냥 했어야죠 어차피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우동면이 익으면 완성이 됐습니다 면을 더 넣으면 소스가 더 걸쭉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면이 엄청 진짜 넓적해요 여러분 엄청 넓적하지 않아요? 근데 크림 소스랑 면이 되게 잘어울리네 같아. 근데 비싸. 우동면이라기보다 뭐 같지? 만두피. 음! 응응응 음, 응. 음, 음. 그러니까. 다른 거 진짜? 응? 짝 응? 이거 좋아 좋은데 이게 비싸요 납작면이 비싼 것만 빼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비슷하게 하고 싶으면 만두피 만두피 느낌이 나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룸메가 있어 룸메랑 같이 먹었네요 감사합니다네 오늘 자취한끼는 여기까지고요. 맛있게 한끼 잘 먹었습니다. 뭐 베이컨이나 뭐햄 이런 거 추가하면 진짜 더 맛있겠지만 마늘로도 충분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셰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